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음계가각 음들의 기능 혹은 역할에 대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도이 이 음은 으뜸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으뜸 최고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음은 1, 2, 3, 4, 5 5도 위에 있는 이 음입니다 이 음은 딸림 음이라고 해요 어, 딸림, 음, 딸리다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우리가 쓰는데 네, 딸림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 으뜸 보다는 못한 두 번째라는 이야, 이야기예요 네, 5도 위에 있는 이 딸림 음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어, 세번째로 중요한 음, 네번째로 중요한 음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순위를 매겨놓을 수는 없지만 어, 그 다음 중요한 음으로 취급되는 음이 어떤 음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 네 다섯 개 보기가 있네요. 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혹은 시 이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네, 제 생각에는 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음은 이끔음 혹은 이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이 으뜸음 도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끔음이에요이이음은 이끔 도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가까워요 가깝고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시는 도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색해요. 가야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죠. 네. 그 다음 중요한 음들로는 이번에는 5도 내려가요. 5도 내려가면 이 F 음이 있는데 이 F 음은 버금 딸림 음이라고 합니다. 이 딸림 음에 버금 간다는 얘기죠. 네. 5도 위 딸림 음, 5도 밑 버금 딸림 음. 네. 그리고 입금음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으뜸음과 딸림음 가운데 있다고 해서 가온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예전에 이걸 가운데 도라고 요즘에는 부르지만 예전에는 가온도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도 많은 도들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가온도라고 하는 것처럼 으뜸음과 딸림음 가운데 있어서 가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으뜸음과 버금 딸림음 가운데 있는 이음은 버금 가오음입니다.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됐나요? 으뜸음, 딸림음, 버금 딸림음, 이금음, 가오음, 버금 가오음. 예, 레가 하나가 있네요. 이 레는 으뜸음 바로 위에 있어서 우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으뜸음이라는 것. 딸림음, 입금음, 버금 딸림음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C장조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C장조에서 으뜸음이었던 C음은 G장조에서는 버금 딸림음으로 사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 으뜸음은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그 으뜸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조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음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조야? 라고 봤을 때 으뜸음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네. 으뜸음을 찾아야, 아, 이 음은 F 음이구나. 그러면 이 장조는 F 장조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그 음계의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음입니다. 으뜸음. 두 번째, 딸림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음계들 중에서 다 지우고 두 개만 남겨라. 그러면 으뜸음과 딸림음만 남을 거예요. 물론 이런 노래는 없겠지만, 이두 개만 있어도 될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금음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버금 딸림음도 이제 딸림음의 버금 가는 정도로 중요합니다. 네. 어 이렇게 장음계의 이 7가지 음들이 어떤 음들로 불리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